네 안녕하십니까. 마진트레이딩 튜토리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국내 빅3 마진거래소 기능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비트맥스 그리고 바이빗, 스네엑스 이렇게 총세가지 어, 거래소를 비교를 할 건데요. 일단 가장 먼저 생긴 거래소라고 할수 있는 비트맥스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1세대 마진거래소라고 하죠. 그리고 외에도 이제 파생적으로 생긴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뭐 여러가지 있었지만 이제 그 비트맥스의 패스 팔로워라고 하는 바이빗이 생겨나면서 지금은 뭐 거의 양대산맥으로 거래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첫째 주자 첫번째 주자 그 다음에 뭐 후발때 두번째 주자 뭐 이런식으로 지금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네맥스는 어 약간 이 P2C, P2P 거래소라고 하는 어그 유저간의 거래 어요 거래에 어 약간 다른 개념을 부여하면서 이세대 마진거래소라고 이렇게 좀 구분이 어 지어지면서 어, 이렇게 좀 세대가 좀 갈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거래소 구분을 할 거고요. 우선 비트맥스부터 좀 특징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거래소 그리고 그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어, 유저 간의 P2P 거래 방식이다. 어, P2P라고 하는 거는 p e e r t p 라고 하는 그 유저 간에 실제로 매매 그 기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떤 유저가 롱 포지션을 잡았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물량만큼 어, 유저가 숏 포지션을 잡는다. 이렇게 해서 어,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를 단순하게 어, 중계만 해주는 어, 그러한 거래소의 음, 기능을 한다고 하면은 어, 이제 스네엑스 같은 경우에는 P2C 거래라고 해서 어, 이 바이빗이나 비맥 같이 유저간 거래가 아니고 유저랑 거래소가 직접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P2C 어, 거래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각각 거래소마다 어, 뭐 당연하게 장점과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유저렙스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어,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당연하게 개선이 계속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국내 유저 마진거래소 유저가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그리고 뭐 마진거래소를 오래 했던 유저는 비트맥스를 계속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두터운 유저 댑스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유저가 유저가 많으면 음그 유저가 많은 그 트래픽을 모든 장점으로 다 순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댑스가 가장 두텁다. 어, 장점. 그리고 이뭐 비트맥스나 바이비 둘다 마찬가지인데 어, 매매 기능이 고도화가 돼 있다. 이거는 이따가 뭐 실제 거래소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맥과바이비 둘다. 매매 기능이 상당히 고도가 돼 있다. 그리고 바이빗 같은 경우에는 오버로드가 없습니다. 어. 이 바이빗이 비트맥스의 그 오버로드 기능을 약간 그 어, 네거티브 프로모션을 하면서 어, 이 자기 서버는 음, 과부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거래가 이루어진다. 어, 이러한 식으로 좀 이렇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상당히 큰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넘버2의 자리에서 그렇죠 거래가 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두터운 유저 캡스를 통해서 음, 유저 그러니까 UX라고 하죠 유저 엑스피리언스에서 개선을 계속해서 만들었는데 이 개저, 개선된 UX를 이제 거기에서 매치마킹을 해서 어, 조금 더그 발전을 시켰다고 하면 돼요 바이비 그래서 유저이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좀 바이 비트맥스에 있는 장점 플러스 바이비만의 어떤 그 어좀더 특별한 장점들이 부합이 되어 있는 그런 UI들 그리고 어 앱이 상당히 좋아요. 앱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알림 도렇알알림 기능도 있고 그래서 어 상당히 좀 유저들이 그바이비 UI를 좀 많이 편하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쵸. 어, 스냅엑스의 장점을 한번 볼게요. 어, 스냅엑스는 에 일단은 그 비트맥스의 단점이었던 오버로드 커버했습니다. 뭐 당연하게 전에 있던 세대들의 단점을 커버를 해야지 그 다음 세대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슬리피지가 없다. 이 슬리피지라고 하는 거는 그 바이비시 비트맥스에서 네거티브를 했던 그 마케팅 그 프로모션이랑 똑같은 거. 바이비신 오버로드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 이유 자체가 그 비트맥스보다 유저가 당연히 적기 때문에 유저가 적으면 오버로드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대신에 유저가 없기 때문에 그 볼륨이라고 하는 그쵸 볼륨이라고 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볼륨이 없으면은 유저들 간에 그매매 볼륨이 크지 않다 그게 그렇게 되면 은 스프레드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스프레드는 그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 간에 그 호가에 갭이 생기는 건데 유저가 없으면 당연히 갭이 생기고 갭만큼의 슬리피지가 만들어지는거죠 슬리피지라고 하는 거는 어그 거래할 때 주문의 밀림 현상인데 뭐 이렇게 매도가와 호 그쵸 어, 매수 효과가 이렇게 있는데 요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유저가 없으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있고 뭐 아무리 펌핑이 나오더라도 시장가로 매매한다고 하면 슬리피지가 엄청나게 생기죠. 어,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어, 바이빗의 좀 고질적인 질환이었는데 어, 요두 가지를 커버하면서 나온 게 스냅엑스다. 그리고 스냅엑스의 좀 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멀티 포지션. 롱숏 동시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맥스나 바이빅 같은 경우에는 한 계정당 하나, 한 방향의 포지션밖에 못 잡아요. 그래서, 뭐, 롱 계정 하나, 숏 계정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각각 비율 조정해가지고, 여기 로그인 했다, 여기 로그인 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한 계정에서 동시에 롱숏 잡을 수 있다. 음. 상당히 좀 중요한 겁니다. 어, 이게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가장 스냅엑스를 좀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리고 입출금이 자유롭다. 비트맥스는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 음, 저녁 1 0시가 8시인가 그래요. 그리고 바이비선 하루에 세번 어, 그러니까 그거래소가 정한 시간만 출금이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뭐 보내, 급하게 돈을 보내거나 어, 비트를 보내거나 빨리 비트를 어떤 써야 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 어 그럴 때 이제 뭐 비트코인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요 시간이 좀 걸리게 된다고 하면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그좀 즉각 즉각 어, 자유로운 입출금이 된다. 이게좀큰 어,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스냅백스도 앱이 있는데 어, 상당히 좀 매매 기능이 이 바이빗이나 비맥보다 상당히 쉬워요. 어, 쉬워서 직관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앱이어서 초보자들이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어, 마진 트레이딩을 할수 있다. 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장점으로 어, 꼽을 수 있고요. 어, 단점 이건 좀 민감한 사항인데 일단은 단점 제가 주관적으로 체크를 한게 아니고요. 어, 많은 유저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한번 어, 데이터를 모아 본 거예요. 단점,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버로드. 어,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오버로드가 걸린다. 어, 요거. 그리고, 비트맥스는 앱이 없어요. 앱이 없기 때문에 웹으로만 해야 돼서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어, 앱이 없고 웹으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다. 그리고, UI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그, 프로페셔널한 트레이더가 아니고서야, 이, 이, 이 비트맥스의 기능을 진짜 그, 100% 활용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어, 어려, 어려워서 초보들이 좀 접근하기 어렵다. 바이빅 같은 경우에는 슬리피지가 있습니다. 슬리피지. 그러니까, 효과의 그 스프레드가 좀 개인 많이 좀 비어 있다 보니까, 어, 시장 거로 매매하면은 뭐, 뭐 가끔씩 뭐 몇십불씩 밀릴 때도 있고요. 어, 그러한 현상이 종종 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이 많이 생겨나는데도 슬리피지가 가끔 생겨난다는 피드백이 들려오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볼륨 외에도 약간 뭔가 개선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어, 내용들이 있고요. 바이빗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알트코인들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리플, 뭐 이더 이런 라이트코인 이런 애들 그 마진거래를 할수 있는데 어 원래는 그 비트코인으로 btc 마켓에서 마진거래를 그 알트코인을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그 변동성만 해칭을 하면 되는데 음, 만약에 마진거래를 할 때는 에그 해당 코인을 들고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이게 뭐 만약에 리플을 들고 있는데 뭐 숏을 쳐 어, 아니면 롱을 쳐뭐 그때 포지션을 잡으면 그때 대응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 이 해당 코인으로 들고 있는데 변동성이 갑자기 크게 생긴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리스크가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 뭐 단점이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마진거래 알트코인 맞은 거래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해당이 안 되겠죠 어, 그쵸 아무래도 요거 두 가지가 좀큰 그쵸 굵직한 단점이고 어, 요거는 뭐 받아들이시는 사람에 따라서 단점이 아니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거. 그리고 아까 그스네벡스는 자유입출금이었잖아요. 그렇죠. 2,000불 이하되는 금액은 자유롭게 출금이 되는데 음 얘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한 번, 하루에 세번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만 출금을 하다 보니까 좀 출금이 자유롭지 못한 점이 좀큰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네벡스의 단점을 볼게요. 스냅스 아무래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후발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유저 뎁스가 얕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저가 많아서 트래픽이 많이 모인다고 하면은 그거 자체로 장점으로 순환시킬수 있는 기능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의 피드백도 많이 되고 그만큼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아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저 뎁스가 얕기 때문에 거래소 완성도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음. 직관적인 기능 좋고 뭐 앱도 상당히 완성도가 좋지만 그뭐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뭐 번역 이라든지 아니면 그그 그 UX 중에서 뭐 로그인 할때 어, 이것도 뭐 이따가 거래서 한번 같이 볼텐데 로그인 할때그 지역별로 국가별로 그 국가 번호가 자동으로 설정이 안된다든지 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완성도가 어, 좀 낮다 어, 이게 좀 많이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뭐그 유저들이 많아질수록 많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수 있을 거니까 네뭐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어. 그리고 저는 좀 어, 이겁니다 아쉬웠던 점 가장 큰 아쉬운 점 레버리지 설정이 좀 자유롭지 못해요 어. 이 비트맥스나 바이비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00배까지 그리고 뭐 교차 마진까지 자유롭게좀그 트레이딩 기능이 상당히 고도화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전문가 모드처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음, 스네맥스는 10배 25배 그리고 뭐 50배 100배 이런 식으로 네가지 레버리지밖에 설정을 못한다는 그러한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저배율을 하고 싶을 때뭐 어 5배율이나 뭐 2배율만 하고 싶을 때 아니면 뭐 적절한 가격에 10, 5배율, 뭐, 뭐 30배율 이런,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설정이 자유롭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좀 유저들의 불만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게 좀 가장 큰 단점으로 저는 꼽은 기능입니다 이거는 어어 계속해서 뭐 피드백이 이루어질 어, 거기 때문에 음, 앞으로 뭐 바이빗 비트맥스, 스네벡스도 마찬가지로 어, 이런 단점들은 계속해서 뭐 카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정책들을 한번, 차이나는 정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 비트맥스나 바이빗 같은 경우에는 펀딩피라고 하는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네벡스는 그 대신에 오버나이트피를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펀딩피라고 하는 거는 어, 이 비트맥스나 바이빗은 P2P 거래소다 보니까 실제 그뭐 코인베이스, 비트파이넥스 아니면 뭐 어디야 어, 플로닉스 이런 그 글로벌한 비트코인 거래소랑 다르게 그렇죠 거래소랑 다르게 개인끼리 이루어지는 가격에 의해서 차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그 실제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트코인 가격이랑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마진거래를 이용하는 유저들끼리 발생하는 이 가격 차이의 갭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펀딩피라는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롱이나 숏으로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시장과의 가격이 너무 갭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 요거를 막기 위해서 펀딩피라는 거를 통해서 어, 그 롱숏 밸런스를 보정하는 거예요. 어, 요거는뭐 자세한 로직은 저도 잘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러한 이유 때문에 펀딩피라는게 만들어지고 어, 대부분 대부분은 뭐롱 포지션이 쇼 포지션한테 줍니다. 어, 대부분 경우에 어, 그렇 그래서 뭐 0.045까지인가 최대 어, 최대 0.045까지를 어, 주고 뭐쇼 포지션은 대부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뭐 그렇지 않은 경우 수도 있지만 그렇 그래서 뭐 포지션에 따라서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 최대 0.045고 어, 기억이 새더라안나는데 0.045가 045,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 그리고 하루에 세 번씩. 하루에 세 번씩 그 정해진 시간마다 펀딩피가 어, 들어가거나 나갑니다. 대신에 스냅엑스는 어, P2C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맞은 거래소 유저 간의 그 거래에 따라서 차트가 안 만들어지고 그 세계 거래소 바이낸스, 후오비, OKX 이 세계 거래소의 시장 평균가 어, 이거를 통해서 K라인이라고 하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그 가격에 따라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펀딩피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 그 거래, 거래가 24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롱 뭐, 포지션, 쉿 포지션을 하루 이상 잡고 싶어. 그러면 그 하루 포지션 유지에 따른 오버이피를 내야 돼요. 어, 이게 아마 하루 한 번이고 0.045 였던 것 같아요. 어, 0.45 아, 0 인가? 0.45 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요거는 뭐 요거는 뭐 자, 나중에 수수료 정책은 나중에 조금 더 펀딩피 제외한 수수료 정책은 나중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 아, 요거 요거 설명 마저 드릴게요. 네. 수수료. 어, 이거 좀 중요합니다. 수수료. 자, 메이커피, -up, 테이커피라고 있는데 바, 비트맥스나 바이비스는 P2P다 보니까 유저 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 그러니까 거래소가 이 유동성에 대한 공급에 책임이 없어요. 어. 그래서 유저끼리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만드는 사람들을 메이커라고 하고 어. 그러니까 매도 호가 또는 매소 호가에 자신들의 그 주문을 입력을 해놓으면은 그 시장에서 이제 그 호가에 대한 유동성을 어 받는 사람들을 테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커 테이커. 그래서 메이커 테이커 비가 달라요. 그래서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로 그렇 지정가 시장가 이런 식으로 잘못 잘못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좀 알고 계신데 지정가 시장가 개념이라기보다는 지정가를 통해서 매도 호가 또는 매수 호가 호가창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공급된 유동성을 어 그냥 단순하게 어, 적용받는 그러한 유저들의 역할에 따라서 수수료를 돌려받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내거나 이렇게 거래 그 거래소의 수수료 정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트맥스 바이빗은 그래서 내가 지정가로 그렇 지정가로 요 호가창에 물량을 딱 올려놔요 어, 올려놔요 그러면은 지정가 거래를 한다고 하고 수수료를 0.025%를 유저가 돌려받습니다 왜냐면은 유동성 제공에 따른 역할을 한 거니까 그그 어, 그 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커 피는 돌려받는 거. 예요 대신에 시장가로 진입을 하거나 청산할 때 그거는 0.075만큼 그냥 일반적으로 거래하듯이 수수료를 냅니다. 스네벡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저가 혹그 유동성에 대한 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0.075, 0.075, 진입청산 0.075가 진입할 때한 번에 계산되어서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뭐 비트맥스 바이비시나 마찬가지예요. 시장가로 진입하고 시장가로 청산할 때 그러면 0.15 똑같은 겁니다. 어, 똑같은 거고 어, 스냅엑스는 그 자동으로 그냥 0.15로 어, 0.15로 그 진입 시점에 진입 청산가 동시에 가치 계산돼서 0.15가 계산이 된다. 이게 좀 수수료 정책의 차이다. 네, 그래서 비트맥스 화면이고요. 어 상당히 좀 복잡해요. 어, 복잡하고 이렇게 좀 매매가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게 눈으로 보이다 보니까 조바심이 많이 납니다. 비트맥스 거래 하다보면 은어 이렇게 데스 차트도 많이 보이고 상당히 좀 많이 프로페셔널한 기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은 지정가 거래 아까 우리 메이크업피로그수수료 책정되는 기능 지정가 그리고 시장가는 여기 효과창에 걸려있는 물량을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저 가격을 그냥 받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테이크업피로저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역지정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뭐 여러가지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어, 손실지정과 추적, 손절매, 이익실현지정 어려워요 용어들이 바로 그냥 직역한 거여서 의역이 아니고 직역, 직역한 거라서 상당히 초보들이 접근하기 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근데 적응이 되고 프로 트레이더들은 상당히 좀 많이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고도화된 기능들이 많다 일일이 설명 안 드릴게요 이 기능이 뭔지는 네. 어 그러한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트롤박스로 가는 어, 유저들의 채팅창이 있는데 어, 이 채팅창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저 유저뎁스를 통해서 수많은 그 뭐야 장점들이 어, 순화가 될수 있다 그리고 바이빗입니다 바이빗 바이빗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UI, UI가 u i 상당히 좋아요 UI 상당히 좋고 비트맥스에 있는 기존의 그 프로페셔널한 기능들이 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트맥스보다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레버리지를 자연스럽게, 자, 그, 자유롭게,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뭐, 지정가시장가지정가시장가 어, 지정가, 당연히, 메이커피, 크 테이커피. 크 그리고 이건 조건부 주문은 지금 당장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미리 주문 걸어놓는 기능. 어. 미리 주문 코너를 걸어놓는 기능이고, 뭐, 그런 기능들 상당히 좀 고도화되어 있고, 어 저는 비트맥스 보다 바이비시 UI가 좀더좀좋더라고요좀덜 어, 어려웠어 어, 덜 어려웠어요 비트맥스는 솔직히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런 기능들 상당히 어, 좋고 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이 웹페이지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앱은 그리고 스냅엑스 입니다 스냅엑스 스냅엑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어, 뭐가 없어 고도화된 기능 이런거 없어 네. 그냥 설정 주문 칸 그리고 설정하는 거 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 비트맥스나 바이빗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반면에 스애백스는 초보들이 접근하기 쉽다 어, 그냥 롱포지션 잡을 때자이 매수 그리고 어차피 얘는 지정가 주문을 한다고 해서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냥 시장가로 해서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아까처럼 이 조건부 주문이 있죠 조건부 주문을 하려면 그냥 지정가 해가지고 지정가 주문 걸어놓으면은 그 시장가 그 예약 지정가 시장가 매매처럼 어 조건부 주문이 되는거예요 어, 그래서 그냥 가격 좋고 내가 담보 잡을 수 있는 어, 담보 잡을만한 금액 넣고 레버리지 설정하는거 아까처럼 그 비트맥스나 바이비처럼 레버리지 설정이 자유롭지 않다 요거는 좀 단점이다 아주 이거는 좀큰 단점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스탑러스 거는 거 어, 손절매 익절매는뭐그 프로필 테이크 프로필 하는 거 그쵸 그래서 매수 주문 딱 누르면 바로 주문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매수 매드가 동시에 한계정에서 잡히는 이러한 기능들 어 요거 요거가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어요세 가지 거래소에 대한 기능들을 살펴봤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트레이딩 수준에 맞게 각각 거래소를 어, 정하시가지고 좀 어, 올바른 트레이딩을 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뭐 올바른 트레이딩이야 결과가 좋아야 올바른 트레이딩이겠죠. 그쵸? 어, 아무튼 이렇게 기능 비교를 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어,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